예, 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하느님의 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도와주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성장하면 견제성사와 함께 다른 성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까? 예, 도와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성회를 확당하게 모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네, 준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신부님께서 어린이 들에게 질문합니다. 첫영성 제안과님들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맙습들 받을 수 있죠? 큰 소리로 할수 있어요? 네. 위에 등막막 떨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네. 큰 소리로 대답하면이 떨어 이거 막큰 소리 때떨어지있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저... 사실... 첫 영성체가 무엇입니까? 음으로 예수님을 제 몸과 마음에 모신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하나 대여 상위에 있지 않으니을 사랑하며 상위에 있지 않으니께 매일 기도하고 주의를 삶위에 있지 않께 봉헌하며 삶위에 있지 않으니 저 우리 인구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 결심한 바을잘 칭찬하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린이가 되십시오 else you know